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정보는 뭐냐면요 강사님들 중에서 아 이번에 내 강의 자료 표지를 좀 예쁘게 바꿔보고 싶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바로 3D 느낌의 파워포인트 표지 만들기 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하드뉴스 강의를 다룰 때 실제로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한 8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가 각각 8개가 있는데 이 비율이 1대1 비율로 되어 있어요 물론 1대1 비율이 아니라 뭐 16대9 비율이든 여러 가지 비율이 상관이 없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1대1 비율로 자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1대1 비율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똑같이 따라해 보려면 그래도 해 보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넣으시고 똑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자르기 라는 것을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살표 누르시고 가로, 세로 비율을 누르시면 여기에 1대1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1대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1대1 비율로 잘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까지다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왼쪽으로 살짝만 옮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Shift키를 누른 채 살짝만 이동시켜서 영역을 설정해 준뒤 마우스를 바깥쪽을 톡 누르면 잘려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렇게 총 8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쓰고 싶은 이미지가 훨씬 더 많다 라고 한다면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8개를 가지고 해볼게요 뭐 9개가 될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이렇게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좀 보기 그러니까 살짝만 왼쪽으로 움직여 줄게요 그래서 좀더 겹쳐지게끔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일단 그룹화 라는 것을 해줍니다 그룹화는 하나의 개체로써 만들어 주는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리고 그룹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G 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룹화를 해주신 뒤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살짝만 그리고 이제부터 3D 효과가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림 서식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림 서식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그림 서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그림 효과 중에서 여기 있는 3차원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차원 서식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깊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깊이가 그 3D의 그 높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3D 느낌을 날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을 한 20pt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pt요. 그리고 색상은 그냥 한 회색 정도. 자, 이렇게 해준 뒤에 이 다음에는 3차원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3차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미리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나름대로 다양한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미리 보기 설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바로 평행에 있는 이 등각 위쪽을 위로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짜잔! 자 이런 방식으로 순식간에 3D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3D 모양을 그대로 크기를 키워서 오른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보이는 이것과 다른 게 없어요 완전 똑같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왕에 알려드리는 김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의 이런 효과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여기에 에스코어 드림체라는 것을 썼는데 제가 에스코어 드림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쌤과 이지쌤과 함께하는 카드 뉴스 표지 강의 표지 디자인 이렇게 그냥 적어볼게요 그리고 글씨 크기 키워주시고 저는 가장 먼저 바꾸는 거는 글꼴부터 바꿔주는데요 글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코어 드림체 라고 하는 가장 굵은 글꼴을 좋아해요 자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효과를 줄 건데요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 일단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들어가야 돼요. 텍스트 옵션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에 들어가서 실선 검정색으로 일단 하나 채워줍니다. 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뒤에 보면 살짝 이렇게 뭔가 그림자 같은 효과가 있죠 이게 바로 그림자 효과예요 이 그림자 효과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텍스트 옵션 중에서 효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색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그림자 색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검정색으로 그림자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 그냥 검정색이에요 원래 그냥 넣어주면 여기 투명도, 흐리게, 간격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투명도 0%에 흐리게도 0pt 입니다. 그리고 각도를 약간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간격도 조금만 더 넓혀 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0%, 100%, 0pt, 60도, 5pt까지 해주니까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카드뉴스 강의 표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좀더 크게 하고 이거 좀만 작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는 이렇게 색상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넣어 주시면 짜잔 자 이렇게 이미지를 3D 효과를 집어 넣어서 표지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3D 효과가 들어가니까 뭔가 진짜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아마 이런 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셔야 되는 많은 분들께도 유용한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 표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요청해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에게 댓글로 여쭤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